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 디자인은요 바로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만들 때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이죠 바로 표지인데요 그 파워포인트 표지를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예시자료는 제안서 PPT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제안서 PPT나 이런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뭐 보고서나 아니면 발표자료 학생분들의 그런 자료 같은 것에도 충분히 쓸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그 주제에 맞는 이미지를 찾아서 그 이미지를 마음대로 변경을 시키면 이런 모양으로도 만들어 볼수 있겠죠 사실 크게 뭐 디자인적인 스킬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지 몰라서 그래서 헤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한 똑같은 이미지를 응용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일단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주제와 비슷한 그리고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미지 하나 그리고 네모 도형 하나 이렇게 두 가지의 개체가 필요한데요 일단 제일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기본적으로 일단 요거를 저는 복제를 좀 해두겠습니다 몇 개를 첫 번째 것은 이 상자를 없앤 상태에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크게 슬라이드에 딱 맞춰서 키워볼게요 지금 현재 이 이미지는 16대9 비율로 잘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에 이 이미지 자체가 조금 모양 이상하다 그렇다면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상단에 있는 그림 서식 오른쪽에 있는 자르기 화살표 그리고 여기 에 있는 가로 세로 비율 16대9 라고 하는 것을 눌러주시면 이미지가 16대9 비율로 잘라지니까 이렇게 자르신 상태에서 슬라이드에 16대9비율의 슬라이드에 이렇게 딱 맞춰서 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자 여기 저 같은 경우에 상단에 이미지가 놓아지게끔 해볼 거예요 자 이것을 선택하시고 자르기를 선택하시면 자르기 영역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검정색 바를 움직여서 중간 위쪽으로 한이 정도로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움직였더니 자 위에 있는 이 부분이 남겨지는 부분이고요 회색 부분이 잘려지는 부분이에요 어, 아무것도 없으면 의미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악수하는 부분을 여기 상단으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Shift 키 누른 채 위쪽으로 올리시면 저절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마우스를 톡 누르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굳이 이렇게 왜 하느냐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있어야지만 그래도 표지 가 표지 내용이 들어갔을 때 훨씬 보기가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을 어, 참고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다가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일단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텍스트 상자가 따로따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왜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었냐면 이렇게 따로 만들어야지만 뭐 배치를 하거나 이게 텍스트 간의 자간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어, 마음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선택해서 글꼴을 먼저 바꿔줄게요. 글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고딕체 종류를 선호하는 편인데요. 고딕체 중에서 에스코어 드림체라고 하는 글꼴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자, 에스코어 드림체 3, 라이트체로 먼저 바꿔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굵은 이 제목 부분은 훨씬 더 굵은 글꼴로, 헤비, 이런 글꼴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글꼴 크기 키워서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오른쪽 하단에는 뭐 만든 날짜 또는 이름을 넣어 주시는 것이 좋겠죠. 자 이것을 선택하시고 텍스트 상자를 아래쪽으로 그대로 복사를 할 거예요. Ctrl Shift 키를 누른 채 복사를 하면 이렇게 복사가 되고요. 글씨 크기 조금만 작게 해서 2020 0909.00 이런 식으로 자. 자 이렇게 만들었더니 짜잔 어때요? 자 이런 방식으로도 간단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데 위에 있는 이미지만 바꾸면 이렇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 이제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응용해서 또몇 가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똑같은 걸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이미지를 좀 다른 형식으로 잘라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절반 정도 잘라 줄 건데요 이번에도 똑같이 이미지를 키워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그림 서식 오른쪽에 있는 자르기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또 검정색 바가 나오게 되죠 이 검정색 발을 약간만 이동시켜서 왼쪽 한 절반보다 조금 더 많이 영역을 지정해주고요. 그리고 Shift 키를 누른 채 왼쪽으로 움직여주시면 이렇게 위치를 조정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바깥쪽으로 톡 누르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오른쪽에 제목을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것 그대로 복사를 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Ctrl C, Ctrl V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자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오른쪽에 텍스트가 많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제목 글꼴 자체는 조금만 더 작게 그리고 엔터를 쳐서 그리고 여기도 상단에 있는 부제목 같은 경우에도 깔끔하고 세련된 비즈니스 제안서 PPT라고 해서 조금 더 바깥쪽으로 글씨가 튀어나가지 않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줄수 있겠죠 자, 오른쪽 하단으로 둬도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드니까 순식간에 ppt 하나가 만들어지게 됐죠 자 이런 방식으로도 만들어 줄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사각형 도형을 활용해서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사각형 도형을 활용하시면 이거 가지고 뭘 주실 수 있냐면 이것을 가지고 배경을 만들어 줄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미지부터 크게 키워 주시고요 그리고 사각형 도형을 선택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신 다음에 선 없음 채우기 바로 검정색으로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색 그리고 투명도를 한 30% 이렇게 해 줄게요 그럼 뒤쪽에 있는 이 이미지가 보일랑 말랑 하죠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때요? 보일랑 말랑 하죠?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이 텍스트 상자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컨트롤 V 붙여넣기 하고 하나도 안 보이죠?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순식간에 PPT 하나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기본적인 PPT 표지는 이런 방식으로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또 응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방금 만든 이 사각형 도형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이번에는 또 절반만 절반에서 조금 더 많이 그리고 중앙으로 옮기고 비즈니스 제안서 PPT 그리고 누르면 이렇게 어때요? 이것도 정말 간단하죠? 이것보다 또 간단한 것도 있어요 보세요. 자 이것을 그대로 아래로 이동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미지의 위치를 조금만 더 위쪽으로 이동시켜 주시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이미지를 조금 더 키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컨트롤 쉬프트키 누른 채 대각선을 좀 키워서 위쪽으로 이동시키면 짜잔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 이미지의 위치나 그리고 크기를 바꿔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도형 안에 그라데이션을 집어 넣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도형을 가지고 그대로 활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 선 없음 그라데이션 채우기 라는 것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것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라데이션 중지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중지점을 보면 이렇게 연필 모양 보이죠? 이것이 바로 색상을 설정하는 지점입니다 이 색상 설정하는 지점을 두개 그러니까 양 끝에 있는 두 개만 남기고 중앙에 있는 것은 일단 삭제를 해주셔야 돼요 선택하시고 X 선택하고 X를 눌러주시면 양 옆에 두 개의 중지점이 나오게 되고요 색상은 일단 맨 왼쪽에 있는 색상은 기본 색상 중에서 여기 파란색이 있어요 파란색 연한 파랑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은 초록색, 연한 녹색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딱 이렇게만 봐도 뭔가 색깔이 변하는 듯한 느낌인데 뭔가 느낌이 좋죠? 이 상태에서 각 색깔의 투명도를 30%, 이것도 30% 적용해주시고요. 그리고 방향을 대각선의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배경으로 채워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게 됩니다. 되겠죠. 방금 전에 배웠었던 것을 응용을 한다면 또 이것을 그대로 복제해서 이렇게 절반만 남기고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자 어떤가요? 자 이런 방식으로도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응용하고 만드시느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최대한 쉽게 만드시고 의미에 맞는 표지를 꼭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만의 멋진 PPT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